이번 1주년 관련 프리미엄 쿠폰은 아이템을 5개를 복구해줍니다. 부위별로 무기, 방어구, 장신구, 아티팩트, 반지 이렇게 가능하구요. 전부 다 복구시 기속상태가 됩니다. 파괴 기간이 있는데 파괴 기간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에 이때까지 복구 이벤트 전적상 어제인 26일까지 터틀린게 복구되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서버 이전시에 복구 대상 아이템 다 없어지는거 아시죠? 서버 이전 했다가 다시 원래 서버로 돌아가도 복구 대상은 이미 없어졌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복구하는 것이 아닌 인게임 내에서 복구 아이템을 통해 복구가 된다고 하니 11월 10일 때 복구 아이템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1주년에 시작하는 새로운 유저분들은 이 복구 아이템권을 강화된 상급 영웅 상자로 받으시면 됩니다 어 이제는 브렐런을 안 주고 지수판으로 바로 스타 하나 보네요 다음은 신규 클래스 랜서입니다 다행히도 인간형으로 나온 캐릭터고요 여성 캐릭터로 나오게 됩니다 아직 스킬이나 소개 등 나온 정보가 없어서 아쉽네요 이렇게 짤막한 영상이 전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기가 생각보다 작아서 놀라웠네요 엄청 큰 창을 이용해서 낙과 변화할 줄 알았는데 현재 이 상태의 디자인이면 은 중거리보단 완전 근접클래스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27일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새로운 컨텐츠인 장비각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인 장비각성이 추가되었고요 이제 각성이 나왔으니 조만간 룬이랑 반지도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장비각성은 각 12강짜리 조각품과 훈장 그리고 신비로운 파편을 이용해서 각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성할 시에 기존 능력치가 더 향상되고요 위에 있던 기본 능력치요 그리고 밑에부터 랜덤 능력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항의 중각품은 신비로운 파편 120개 추적자의 훈장은 신비로운 파편 200개가 필요하고요 신비로운 파편은 40만 투력 이상의 악마 토벌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몇 개를 한번 돌려서 한번 받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획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와 10개 거의 한 판에 한개씩 나오는 것 같네요 방금 10개 돌렸는데 지금 10개가 나왔죠? 와 120번을 돌려야 된다고? 단계를 좀 올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한 110판 정도 해서 지금 신비로운 파편 155개를 획득했습니다 자 한번 저도 이제 장비 각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0개가 들어갑니다 자 장비 각성 여기 위에 능력치 부여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능력치를 또 축으로 넣는 겁니다 여기 물음표를 눌러보시면은 이 해당 칸별로 얻을 수 있는 능력치들 최소에서 최대치까지 볼수 있습니다 어 보니까 한 개에 지금 8개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게 한 개당 8개인지 전체가 8개인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 전체 다 같이 나오는구나 자 그리고 이렇게 잠금 표시가 있죠 이 잠금 표시는 이렇게 이제 원하는 것만 바꿀 때 잠금해주시고 원하는 것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진리의 파편 여기 색깔이 바뀌었죠? 여기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이 진리의 파편은 아까 악마 토벌에서 이 각성, 각성을 돌려야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자. 200이면은 치명타는 어, 일단 하옵 막기 1 0 0더으니까 아, 거의 최하옵이네요. 명중은 200이면은 요것도 거의 최하업 쪽이고 보스급 추공 보자 75면 요것도 최하업이네요 일단 옵션 망했습니다 한번더 돌려보겠습니다 보자 와 치명타는 시 최하업 뜨네 치저로 바뀌었고 어네임드급명중에 PVP 추가 공격력 와 추가 공격력 괜찮은데 음 일단은 공격력 쪽이 안 떠서 이게 뭘 떠야 되냐. 저는 공격력이나 방어력 둘중 둘 하나 뜨면 괜찮을 것 같고 이쪽은 어 이쪽은 CP가 나와야겠네. 시멘터 피해. 여기는 명중, 당연히 여기 명중 떠야겠죠? 마지막 거는 어 솔직히 마지막 거는 그냥 보스급, 보스급 추공 뜨면 좋은데. 자 이제 열아홉 개 나왔으니까 이 이것도 돌려보겠습니다. 아, 치피 2%. 아, 너무 낮은데, 수치가? 와, 진짜, 이거. 오, 오지게 안 뜬다, 이거. 치명타 1250이면은, 오, 맥스인데? 오, 맥스 옵션 떴습니다. 아, 하나 장구면 두 개씩 들어가네. 어, 일단, 네개 중에 맥스가 떴어요. 어, 이거 만족합니다. 치명타 맥스 아공격률으로 바꿔도 되나? 애매한데 일단 요거는 현재 재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또 이제 악마토벌 전보에서이거 돌리는 것도 해봐야겠네요 와 근데 TP8%를 좀 빼야되는게 아쉽다 과연 전투력 상승은 몇이 올랐는가? 7200아거기다 좋은 점이 각성하면은 민첩의 영어에서 한개를더 넣을 수 있습니다 요게 정말 차이가 크죠? 훈장 아 훈장은 제가 지금 12강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혹시 본인이 12강 훈장 있으신 분들 댓글에 한 번씩 영어석이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는지 정보 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훈장은 성찰의 파편이 필요하거든요? 이 성찰의 파편은 주간 한정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골드로 주간 3회만 셀수 있는데 과연 이게 몇개 들어가는지 이것도 좀더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세공술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조각품이라는 새로운 탭이 나왔습니다. 훈장이나 룬에 옵션 바꿀 때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고요. 제로는 12강 대항의 조각품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9강짜리가 지금 CP가 8.6%잖아요. 이게 운 좋게 12강을 떴을 때 요거를 그대로 각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안 좋을 때 바꾸면은 조금 손해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12강짜리 조각품을 만들고 이 옵션이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생산, 세공술, 여기 조각품에서 이 정수를 통해서 옵션을 계속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옵션이 떴을 때 그때서야 이제 각성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 영원석 하나 더 넣을 수 있는거 요거 때문에 무조건 바꾸는게 좋지만 그렇게 끼시고 있다가 여유되실 때 옵션을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니까그거를 확인 안했네요 마력부여 치명타 550 어우 치명타도 역시 등급이 올라갔으니까 이 마력부여 단계도 올라갔어요 이거 무조건 해야되네 각성은 새로운 각성 장비에 따라 1일 임무중 동료 파견 3회 보상이 골드에서 바트라만 한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주간임무 루나트라 몬스터 첫 200마리 처치 보상이 영원석 정화수에서 바트라마두개로 변경되었네요 새로운 수집인 문양과 어, 수정, 봉인함, 영웅 등급이 추가됩니다 문양도 일반에서 영웅 등급까지 나왔고요 다음은 새로운 전설 마석인 파르비니아 허상의 파르비니아가추가됐고요파르비니아는 심판자의 묘약 15개가 필요하고 징벌자의 묘약 6개가 필요합니다 허상의 파르비디아는 심판자의 묘약 17개가 필요하고요 징벌자의 묘약 똑같이 6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금술에서 제작서 재료변환 이쪽에 들어오시면 심판자의 마성묘약 거래 가능한 거를 기속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재료변환 탭이 새롭게 생겼고요 길드 제작에서는 상금 연금방토 상자 10개짜리 요게 새롭게 나왔습니다 길드 레벨 8부터 해금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방어구 각성의 기원이 들어가고 숨겨진 망토 제작서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펭귄트 교환소에서 붉은 파도 상단이 새롭게 판매 상품들이 변경되었고요. 기존 브렐란의 랜덤 상자가 각 파트별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가격도 엄청 싸졌습니다. 그리고 상급 영웅 상자 이게 무기와 방어구 상자 두 개로 이렇게 나왔네요. 드디어 이 29,000개 쓸데가 없어서 쌓여있었는데 드디어 쓸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매주 한개씩 구매가 가능하니까 여유있으신 분들은 매주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PC 상점에 상급 정신적 물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어한개당6 0 0골드고요총 500을 회복하는 포션입니다. 기존 대비 200을 더 회복하네요. 다음은 할로윈 의상이 추가됐는데요 의상 출시일인 27일부터 2주 동안 50% 할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옵션은 가방 최대 무기 2000, 경험치 획득 20%, 명중이 400, 치명타 피해 3%가 붙어있네요 와 이건 옵션이 정말 좋은데 이거 헤어는 고정인 것 같고요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헤어로 고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장식을 해제하면 은 자기가 설정했던 원래 헤어로 돌아오고요 야 이거를 낯해 나올 때 사야 되는데 아 이거 괜찮네 옵션이 괜찮아서 좀 고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메뉴에 이황혼의 땅에 들어가시면 은또 이제 새롭게 돌아온 별빛이 내리는 황혼의 땅으로 나왔는데 어 기존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첫번째 지역에서는 슬롯 변경권과 미지의운성이 나오고요 두번째에서는 전부 다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로 영웅 스킬 추가 효과가 나옵니다 이전과 똑같이 하루에 한시간만 플레이 가능합니다. 할로윈 수집 미션이 생겼습니다. 전부 다다 다 달성하게 될 경우 영웅 동료 리타를 받게 됩니다. 부입 부 상점에서 할로윈 특가 상점 여기서 나오는 상품들을 사면 은 얻을 수 있고요. 계정 구매 한정으로 3개짜리는 무조건 살 수가 있네요. 골드로. 이렇게 3개짜리를 사고 이렇게 주화를 획득하는 게 하나 가능합니다. 자 선물 상자 1단계 이렇게 나오네요. 이 선물 상자 안에는 할로윈 사탕 5개와 맹약의 성장지원 주문서 3개 아스카탄 성장지원서 3개가 들어있습니다 각각 1일짜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1일짜리가 들어있고요 이 할로윈 주화는 수집을 다 채우고 난 뒤에 상점에 개당 50만 골드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어봤자 딱히 그렇게 쓸모있는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상점에 바로바로 바로 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이보 할로윈 사탕은 경험치 200%를 30분 동안 증가하는 아이템이고요 11월 30일까지 사용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로윈 사탕은 브이보상점에 이벤트 상점 브이보 할로윈 호박마차에서 해당 상품들로 교환이 가능하고요이 할로윈 상점은 바로 이벤트에 있는 할로윈 출석부 여기서 획득할 수 있고 그 다음 저조받은 악마 퇴치 미션 여기서도 사탕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미션은 다 완료하게 되면 은 축복받은 강화 주문서 선택 상자 1개, 저주받은 주문서 선택 상자 1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로윈 출석부와 미션은 11월 9일까지고요. 이벤트 상점에 있는 할로윈의 호박마차 상점은 11월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업데이트 된 내용과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